조선 제22대왕 제위세손 1759년 3월 10일에서 1776년 4월 27일 왕 1776년 4월 27일에서 1800년 8월 18일 탕평책을 시행함. 규장각을 통해 젊은 인재를 길러냄. 신분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함. 수원화성을 건설함. 장용영을 설치해 군사를 길러냄. 금난전권을 폐지함. 정조대왕은을 시행했다. 힌트 조문제 임금 조선 청조때 인물 실학자임 수원화성을 설계함 정약용이 설계함 수원에 있음 명나라 군대의 군량미를 보급하느라 조선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와 경복궁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컸음 선조는 의주로 몽진하여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 세자가 된 광해군은 각지를 돌면서 의병 봉기를 조구함 참고 이 정보는 부정확합니다. 조선 제15대 왕 업적 1, 이 왕이 세자 1대 임진왜란이 벌어졌다.이때 이 왕은 각지를 돌면서 의병 봉기를 촉구했다.이 이 왕은 복군이 아니에요. 1871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 고려는 몽골족 침입을 막기 위해를 가능하였다. 조선 제21대왕 균역법 시행 속대전 편찬. 조선시대 인물 경복궁 증관 천주교 탄압착화비 건립.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어릴 적 이름 이선영조가 뒤주에 가두었음. 조선 제25대 왕 노급을 부활한 왕은 조선시대 신분제 페이지 과부재혼 허용 과거제 페이지 조세의 금납화 1897년 독립협회가 건립한 문의 이름은? 제1차 가오개혁을 실시하였던 기구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한 사건 1895 단발령 시행 소학교 설립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석기 세종은 을편천했다. 힌트 농지 금동 대학로. 안부 일구를 발명함. 3.1 운동 조선 제23대 왕 조선 제10대 왕 모세화를 일으킴 김차선을 죽임 왕의 자리 뒤에 놓았던 그림.